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YouTube Hoy estamos muy guapos y arreglados porque nos vamos a ir de cita Hoy es nuestro aniversario ¡Sí! ¡Felicidades Uri! ¡Felicidades! ¡Felicidades! <risa> 오메스타스. 잤어 미스티비에? 우리는 지금 카페 가는 길인데요. 음. 그이유는 사실 오늘이 우리 일본에서 결혼을 한 날. Yes. 기념일. 이게 <웃음> 네, 기념일이거든요. <웃음> 축하해 우리. 네, 사실 어전에 음. 조금 다니아가미팅 있었고 <웃음> 나도 뭘 하느라 조금 바빴어. 네. 데이트 못땠어 둘이 네, 데이트 못 했는데 저녁이나 조금 이쁜데서 좀 먹어야지 해서 <목소리> <목소리> 조금 나왔어요 Sabes q u es un d a especial cuando el marido sale en a p a t o s en lugar de en te-ni-s 오는 추우니까 군자켓이 보야돼 골디도 같이 왔어 프림 우리랑 저녁 먹으러 가 가자. 가자! 좀 늦어질거야 al edificio donde está el café. Wow. Hello, hello there. Yeah, hello. Yeah, yeah, yeah. Hasta el piso número 10. e l más alto. Arriba, arriba. Arriba, arriba, arriba, no, no, no, arriba, arriba, arriba, arriba, arriba, a i n c o r i b a i b a i 호초 네베 디에프 댄차 떡작 넘버 컴파워 이제 지금 다들 옆에 이쪽이 나こちらにお願いします 와인이네요. 아 와인? 와인이 아니에요. 꼼치 꼼치 크런사 음식, 음식, 음식 Beer. Whisky. 어, <웃음> 음. 여기지. 치즈. s 스 d e d i s 파스타 같은 거나 먹을까 해요. 네. 알보나라. 맛있겠다. 알보나라 맛있겠다. 음. Oh. Cream and t o m a t 맛있겠다. c r e 토 m and t o m 아하 그거도 맛있겠다. 그리고 치킨, 스테이크, 도마치켓도 있고 치킨, 스테이크, 소세지, 아, 리블로우 스테이크 살치차, 피칸테 아이고 그세 <웃음> 소이강 Ya llegaron las papitas que es la entradita y yo pedí un c ó c t e l sabor maracuyá y mi querido esposo pidió un jugo de manzana. Ah, manzana. a y a t i t o no tomar, ¿sabían eso? Sí, por eso me gusta. Sí, por eso me gusta y yo nada más tomo muy poquito. ¡Salud! ¡Salud! d c a l u a f e l i c i d a d e s ¡Felicidades! s n o s o t r o s Y ya llegó la pastita ¡Wow! ¡Nomituda bacon! ¡Wow! ¡Wow! w m á s i q u e t a a r i a t o Chicos, acaba de llegar el pollo y me siento... ¿Qué es esto? Paga, vamos a pagar por esto: 10 l a e s O sea, 10 dólares. Por esto. Ven, vean, Dios mío, o e s t o s t r i s t o que esto es una ofensa? ¿Qué es eso? o q d i es e o ¿Qué s e o u es e o Art. Art. Art. o r t a r Art. Art. Art. Art. a Art. Art. Art. Art. a r Art. a r a y t Art. Art. a a a 어울 때, 오 ton. 요, 차차트 고이소어 그러네요.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리고 음,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음, 못해도 괜찮아. 네. <웃음> 음, 데 음, 그런 사람 좋아. <웃음> 외모보다 특히 <웃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웃음> 좋겠다 했는데 이제 만나고 있었나 봐요. 아이고, 진짜? 네. <웃음> 우리 진짜 우리가 만난 거 우연이었잖아요. 네. 왜냐면 나도 룸메이트 있는 거 몰랐고 다니도 네. 몰랐잖아. 네. 진짜. 에에에에에 <웃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런 거 진짜 많았어 그날 그치 9월 네. 네. 4일 항시와이 정도까지 기억해 대박 네. 네. 진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거잖아 네? 근데 생각해 보니 이제 그때 만났었으니까 그냥 뭔가 자주려고 하기 위 정네 <웃음> 네 나도 때 아직 일단 결혼 계획이 없어서 아 음. <웃음> 그래 다니아는? 나다니아는 듣고 싶은데 오케이 <웃음>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그냥 친절하는 남자 그리고 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이토 음. 네 그리고 외모보다 안에 볼수 있는 사람? 다음 중요 네. 네네. 사이토네. 네, 사이토. 사이토밖에 없다. 네,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오메레토. 오메레토. 오메레토. 근데 그 결혼 기념일 그 날짜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오늘을 선택했는지는 네, 사실 우리 원래는 일본에서 결혼을 한날 오늘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를 사실 1월 28일이고 8일이었고 그리고 멕키스코에서 그한달후 2월 28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는 그 우리가 28일 기념일이라서 중요한 날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외우기 쉬워서 네. <웃음> 그렇지. <도기나>? 아, 그니까 <웃음> 항상 몰라. 그래서 2월 28일 그리고 2월 28일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 2년 전에 언제 일본에 돌아왔지? 2월 7일인가? 7일이자 빨리? 아하, 1월 7일이자 빨리래 돌아왔는데, 그한달 후에는 이제 멕시코 갈 그런 계획이 있어서. 네, 결혼식이 있 결혼식 준비도 있었고, 예, 그 날짜가 있어서. 그리고 그 결혼을 할때 아포스티유. 아, 필요한 체력. 이체 예, 보류에 그 아포스티유가 꼭 필요한데, 그거 받기 위해서는 조금 28일에 하면 조금 늦어서 그래서 28일에는 못됐는데 근데 2월 7일에 일본에 돌아와서 근데 그때 알게 됐어 네. <웃음> 아 우리가 28일에 결혼을 못한다고 그때 알게 돼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어 그러면 그냥 1월 10일 날 결혼을 하는 거 어때 그런 말을 해서 왜냐면 일본에는 그... 록요 라는 그 날이 있어요 It's like good luck Good yeah, yeah, luck yeah. 날 그래서 그때 결혼하면 좋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어 sí, sí, sí, sí. 근데 안 되는 날도 있어 sí. 좋은 날... 여섯 음, 개 일단 그런 날이 있어요 좋은 날... 별로 날... 그리고, 그리고 저 안, 안 되는 됐어요. 날, 그런 날에 결혼식 가면 조금 안 되고 보통 사람들 안해 근데 다행히 그 날이 진짜 다이안이라는 진짜 좋은 글락이 있는 날이었고 음. 아 그리고 럭키 넘버 11. 아 진짜? 네. 그래서 음 그래. a nuestra pequeña cita de aniversario y nos vemos en el siguiente vídeo. ¡Adiós! ¡Adiós! ¡Buenas noches! Buenas noches.